자 이쪽에서 본격적으로 카드를 만들어봅시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원하는 유형의 카드를 얻을 수 있어요. 그쵸? 일단은 자자 자 이런 식으로 지정합시다. 여기는 생산속도 늘려주는 거 그리고 여기는 그 소비자원 줄여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이제 이쪽도 완성됐으니까 본격적으로 공사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아마 자원은 있으니까 보석들을 만들 수 있긴 할 거예요. 다만, 여기는 벽돌이 좀 많이 필요하죠. 자, 벽돌 공장 재가동 시킵시다. 일단 그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생산된 이 북들이 있죠? 이거는 재료 많이 들어가는 데다가 지정을 하시면 돼요. 좋죠? 자, 이번에는 어디다 건설하는 게 좋을까? 여기 말고. 집들이 많은 데다 지어야 돼요. 자, 이런데 어때요? 괜찮죠? 일단 지어봅시다. 자, 계속 생기는 북들이죠. 그 벽돌 지대에다가 배치시키고 자, 도구가 생기니까 이런 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하죠?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 자, 아, 보세요. 드디어 보석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이게 납품되는 순간 칠레벨 하우스들이 생겨날 거예요. 좀 오랜 기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뭐 어떻게든 되긴 하네요. 그렇죠 많이 힘들었네요. 자, 보자. 칠레벨 하우스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여기도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사실 지금 벽돌이 뭐 이쪽 건물에 많이 필요하긴 해요. 그쵸? 그래도 일단 석탄이 많이 들어가는 거는 막아줘야 되니까 이런 거 먼저 좀 신경을 쓸게요. 이제 진짜 고지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됐스. 자, 마을 주변에다가 베이커리 계속 짓고요. 자, 이런 데다가도 지어 주고. 최대한 지어 줍시다. 이쪽도 업그레이드 시킬게요. 그러면 생산량이 좀 올라가죠. 자, 보자. 여기다가 소비량 줄여주고, 이것도 생산되면 바로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됐어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자, 카드 생산된 거다 이렇게 지정을 합시다. 좋죠. 이런 거? 나중에 이런 거다 채워지면 생산량 올리는 북으로 바꾸면 될것 같아요. 자, 소비량 줄여주고. 자, 이런 거 소비량 계속 줄여줄게요. 됐어. 자, 그리고 이렇게 생산성 올려주는 거는 농장에다 지정을 합시다. 이런 거 있죠? 이렇게 지정하면 될 거예요. 됐어. 가죽 만드는 것도 재료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이제 보석만 앞으로 좀 생산이 좀 빨라지면 될것 같아요. 그쵸? 죠 기다리면 될것 같고 아 집도 빨리 만들어주지. 집이 급하긴 한데 철이 부족하네요 철을 좀 수입을 합시다 자 아이론바를 한 200개 정도 수입을 하면 될것 같아요 응? 음? 여기 있네요 자이 녀석을 한 200개 정도 수입을 합시다. 그래야지만 이쪽에 있는 건물을 만들 수 있어요. 생산이 좀 더디긴 한데 이건 좀 여러 개 만들긴 해야겠네요. 그쵸? 자 뱅크는 꼭 사야겠죠? 돈이 필요하니까 여기다 지으면 딱이겠네. 자 일단 여기다 짚고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됐어자 계속 생산되는 카드들 이렇게 지정해 줄게요. 야 여기 아직도 업그레이드 안돼 있었니? 깜짝 놀랐네요. 자 여기는 다 됐고 그 이쪽은 어때? 이 건너말 툴이 모자르다고? 잠깐만요. 아이고, 얘도 좀 만들어야겠다. 아니면 이거 들어가는 그 차원 양이 이렇게 줄이던가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여기도 지정을 할게요. 됐. 이쪽도 이미 해놨고, 여기도 해놔야겠어요. 아이고, 틀었다고 난리 났네. 좀 기다립시다. 자 여기 가 있을 때 베이커리도 계속 지을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어봅시다 개도 만들어주고, 자 업계 되는지 확인하고 좋아요. 아무래도 잠깐 도구를 좀 수입해야 될것 같아요. 방법이 없진 않은데. 일단 한번 해보죠. 여기 있죠? 지금 돌 필요 없으니까 스테이툴를 구입을 할게요. 이거 있죠? 일단 한 100개 정도 구입을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생기면 그 대장간을 몇개더 짓던가 그렇게 하면 될 거예요. 자 블랙 스미스 어디 갔니? 이 아이죠. 얘는, 음, 여기다 지울게요 자, 우선순위 올려줍시다. 도고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아, 이제 너무 끊긴다. 힘들어요. 지금 거의 다 만족을 한것 같아요. 7레0 건물 48개만 더 만들면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30만 더 하면 돼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재물 만드는 속도가 너무 더 돼요. 머리 아프죠? 이거 몇개더 만들던가 그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긴 합니다. 자빵 생산량을 좀 올립시다.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하고 음그 다음에 소목장 어디갔니? 이 아이들 여기다가 생산속도 올리는거 북을 지정할게요. 역시 북들이 많아지니까 효율들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이런 거 보기 좋네요. 우리 남는 인력 몇 명이니? 아직 좀 남아 있네요. 자, 제 생각에는 석탄 만드는 거좀 늘려야 될것 같아요. 이해겠죠 차콜 버너 이거 말고! 아냐아니야 아니야. 어.. 어디갔지? 그래요 이 아이를 좀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하나 만들고 코트밀 이거는.. 아.. 패스할게요 어차피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고급 건물을 또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콜 번호만 찾으면 될것 같아요. 코트밀 무시하고 여기 있다. 구매할게요. 됐어. 자 이렇게 놓고또 길을 연결하면 될 거예요. 업그레이드 된지 확인하고 우선순위 올리고 집도 만들고 해야 될게 많죠. 자. 은행도 만들고 여기다 만들면 되겠네. 길을 연결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자 이쪽도 거의 다 건설이 됐기 때문에 지켜보면 될것 같고 자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거 잊지 마시고 됐어요. 집만 좀더 만들어주면 되겠다, 그쵸? 여기다 지을게요. 자, 이 정도면 되겠다. 자, 남은 연구. 이런 것만 합시다. 여기도 만들기 시작했죠? 기다리면 될것 같고. 이제 거의 다 모든 생산 건물에 다 카드가 이제 박혀 있다 보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말고. 그래도 빵이 중요하니까 빵 쪽에 먼저 확인하고. 자, 5천대로 회복됐죠? 괜찮네요. 헉, <뱅크> 뱅크다. 뱅크는 많이 지을수록 좋지. 자, 이번엔 이쪽에 다 지을게요. 됐어. 아무래도 이 건물들을 여러 개좀더줘야될것 같아요, 그쵸? 이게 너무 만들진도 오래 걸리네요, 그쵸? 음, 어쩌면 좋을까? 이쪽에다 좀 만들게요. 하나, 두개더 만듭시다. 자, 이렇게 만들어놓을게요. 길을 또 연결하고요. 이렇게 연결합시다. 우선순위 올리고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게요. 자, 뭐 7레벨 주택을 한번 봅시다. 상당히 크죠? 지금 한, 저희 마을에 한 2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죠? 아 멋져 보이네요, 그쵸? 자, 이게 지금 너무 버벅거려가지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한 것 같아요. 지금 7레벨 건물은 한 21개 정도 있죠? 그래도 속의 목적은 거의 달성할 것 같아요. 아, 멀리서 보면 꽤나 많은 발전을 하긴 했어요 이것저것 좀중구나방는 이것저것 중구난방으로 열심히 좀 대충 자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으로 지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어떻게든 잘 버티고 있는 거 보면 나름 효율적이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해요 자. 이번에 나온 게임의 컨텐츠는다 즐겼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다음 게임으로 찾아뵐게요. 자 장시간 동안 봐주시느라 감사하고요. 다음에 뵐게요.